네 울산 대공원 동물원입니다 응. 플레리독끝네 여러분들 코앞에서 보는 학군이입니다 이거 잘안 들릴 것 같은데? 도 없는데... 네, 여러분들 가까이에서 만나는 독수리입니다. 포드 취해주네. 네, 왜 얘네들 날지 않아? 네, 완전 가까이에서 만나는 독수리입니다. 이게 멋진데, 계속 보니까? 아, 오이 그윽한 표정 마음에 들어 응? 진짜 어. 내가 좋아하는 보리색이야 응? 내가 뭘본 거지? 방금 고개가 180도로 돌아간 것 같은데 응 중요한 장면 못찍었다 네 여러분들 공작입니다네 저기에는 호로새가 있습니다 처음 보고 칠면조인 줄 알았어요 진짜 딱 칠면조인데? 네 사랑행물 보러가보겠습니다가 아니라 아기 토끼 먼저 보시죠 아, 이중으로 해놨네? 시작부터 방자주는 앵무새들. 얘들아, 눈이 똥 뜨는 거 아니지? 놀래라. 여기엔 앵무새가 가득.. 노란색이랑 파란색은 있는 두그 마리. 근데 그냥 보면 사냥이라고. 하고 싶지만 사실은 모플론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모플론입니다. 걔는 눈빛 그윽한데? 아주 만나게 먹네. 근데 야, 거기에는 풀이 없는데? 야, 야! 실물 미나비입니다. 너무 가까이 다가가면 침 뱉어서 멀리서 지켜봐야되는 라마입니다 이탈이었어 어, 어, 놀래라 멍때리고 있는 프레르독입니다비엔 도망도 안가는거 보니까 안전불가능 코아티입니다